선택하는 이야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흔한 이야기죠. 어떤 문장을 찾아볼까요? 시스터데이, 그 유명한 주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왔던 카페디엔 마찬가지죠. 요로 유 온리 리브 원스라는 문장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?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,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,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에 좀더 집중하고 이 순간에 조금 더 행복해져 보자